대표님. 네. 여 어, 이게 어인가요 광명이에요. 아, 그러면 광명 분들만 보면 되나요? 네. 아, 아 그...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죠. 아, 예. 서울분들은 그러면? 어, 서울분들은 다전역특별공 보시면 되고요. 네네. 또 스터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스터디라고 하면 어떤 스터디예요? 아, 어, 우리와 같은 투기관이 주은데 네네.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지? 얘들은 이렇게 당첨이 쉬운 거야. 음... 근데 왜우리는 당첨이 안 되지? 음... 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둘러볼 곳은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 맞죠 네 그리고 저희 항상 하는거 실시간 채팅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어 매주 일요일 10시 일요일 1 0시밤 10시 밤 입니다 밤 10시에 대표님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채팅이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오늘은 그럼 하는 데가 광명 네, 네. 광명에 이제 분양 나올 그런 곳들이 많이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먼저 첫 번째 지금 프르지오 홈페이지에서 다오는 조감도인데요. 이게요. 네, 어, 광명 이 구역이에요. 광명 이 네. 구역, 광명 이 구역. 이름 몰라요? 베르. 네. 아, 거기군요. 네 거기요. <웃음> 베르몬트로.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웃음> 네. 저는 기억 못했어요. <웃음> 아, 여기군요. 아. 광명 분들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음, 왜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곤 나오나요? 곧 나오고요. 네. 광명, 뉴타운을 개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음... 지금 절반도 분양을 다안 했거든요 음... 뉴타운이라는 곳이 아예 그빈 땅을 음... 한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허물고 지금 예. 구성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납부된 그쵸? 곳들을 네네. 부시고 다시 짓는 음... 겁니다 자 방금 말한 베를몬트로 광명 네. 네, 여기를 먼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밖에 안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아직 아... 모집 보고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기본 정보 먼저 보는 겁니다 음... 준비하시는 차원이에요 만약에 이게 모집 공고 나오면 저희가 다시, 음 그렇죠 상세하게 네. 설명 드릴 거니까 준비라고 하면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통장 채워놓는 건가요? 네, 네. 통장 채워놓고요. 모집 공고 날이 모든 게 기준이니까, 네네. 네. 만 삼십 세 이하 자녀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빨리 붙여 넣으시고, 아 네. 그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군요. 예지금 네, 올려 놓으시고 네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 세대가 많죠. 서울과 좀 비교한 만 합니다. 여기가 분상제 지역이에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군요. 그렇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예요. 음... 그러니까 서울이랑 같은 효과인 거죠. 음... 이 서울이랑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광명, 네. 성남, 과천, 하남. 음... 뭔가 다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서울과 같다. 그리고 공이 쓰는 거 아세요? 전화번호? 어 그래요? 네, 공이입니다. 오... 서울이죠. 서울이네 요 그러면. 네. 오... 가격도 서울과 비슷하게 가요. 음. 광명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음. 예. 더 관심 갖는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음. 네. 여러분 저희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정보 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객관적인 지표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네네. 지금 광명 태영대시항이라고요 KTX 역 옆에 있는 주상복합 음.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광명에서 가장 비싸요. 만2년 되기 전에 실거래가 신고된 거예요. 네. 1 5 0 0 0이 그러면 음. 12월 넘어가면 뭔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핑퐁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에서의 신 주거 단지잖아요. 핑퐁이란 게 무슨 뜻이죠? 여기 도수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주거받고 주거받고. 어. 이 광명 KTX가 생기기 전에. 원래 천사, 철산역 부근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철산동 많이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그렇죠 네네. 7호선 네네 이제 특히 어, 7호선이면 강남구청역까지 쭉 가다보니까 한방에 네, 이수까지 가고 음... 어, 그러면 철산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레미안자이라고 있었어요 음... 2 0 1 0년도 입주한 아파트인데 네네네. 그 옆에 있는 또 하늘체 프루지오가 있는데 네. 그두 개가 쌍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KTX역이 입주하니까 네네. 그러면 중심축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수십 년된 기존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는 광역교통망이 있는 신주거. 음... 이케아도 있고, 롯데도 있고, 등등등. 음... 그 중간에 <웃음> 광명뉴타운 철산 재건축을 하면서 어, 신주거처럼 변모하는 거죠. 여기하고 지금 음... 이야기하는 것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꽤 돼요. 그렇잖아요. 네. 네. 한참 올라가야 이제 있는 게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지역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010년도 입주한 아파트리 12억 13억대 하는 거고 음. 광명 재건축, 철산 재건축 사단지였어요. 네, 네, 네. 이게 푸르지오가 입주를 한지 이제 올해 3월달에 음. 입주했거든요. 를 어, 아, 근데 15억이요? 에 예.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비싸게 주고서도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인 음. 거죠. 음. 그러겠죠. 예. 네, 네. 이게 음. 이제 그래서 서로간의 구도심 신도시가 계속 가격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 음.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시황인 거죠. 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제 이곳이 이 지도가 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그 지도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음. 범례를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노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고 네. 흰색은 뭐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건사업세 인간인데 이 단계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분양 완료 쪽으로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임박한 거잖아요. <웃음> 임박했죠. 그렇죠? 네. 네. 네, 관리처분 단계와 이주 철거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다 노란색하고 네네.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 검은색은 다 15구역, 16구역, 14구역 이제 네, 지어진 거죠 지어진 거죠 4단지, 네네. 7단지는 다 지어졌어요 음, 분양이 완료됐다는 뜻이니까 네. 그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노란색하고 빨간색이요 빨간색인데 그중에서도 빨간색 빨간색을 네. 음, 빨간색이 좀더 단계가 높아서 그런가요? 단, 맞아요 음. 이제 보면 이주 사람들 내보내자 이사가고 네네네. 철거, 부시잖아요그 다음엔 착공. 착용, 예, 그쵸. 그쵸, 착공, 예 그렇죠, 그 착공 하고 나서 분양이니까, 음. 그래서 2주 철거 단계인 게 빠르죠. 음. 그 중에서 광명에서는 이 베르몬트로, 네, 아까 아까 본 네. 베르멘 베르몬트로,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여기 <웃음> 이 구역이 먼저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요이 구역 방금 체크한 곳이 이 구역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쉽게 편하게 펴라, 한다면 1, 2, 4 5 8, 9 0 1, 90. 2, 4 5 8, 9 0 네, 음. 쉽죠. 그러네요. 네. 1 2 4 5 8 9 0 1구역, 네. 2구역, 4구역, 4구역, 사실 8구 단지예요. 네. 8구 단지가 먼저 분양하고, 음. 그 다음에 호반 시 이렇게. 그럼 베르몬트로 다시 좀 볼까요? 어 보죠. 네. 지금 나와 있는 홈페이지는 이거예요. 음.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뭘 추정이 가능하죠? 어, 청약 규모하고 경쟁률 예상. 오... 울름 내가 이상 너무 좋죠. 3,6. 3,6. 그러니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 9, 2개, 음. 8, 4, 3개, 10, 2, 2개입니다 음. 여기서 가상에서는 그으면 네. 투기 과열지구인 광명에서는 네. 85제곱 초과 중대형은 50% 가점지 그쵸. 50% 추첨돼 추첨이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음. 10세대가 추첨이고 29세대가 추첨입니다 이거 하면 은질문 이거 나옵니다 나1주택장대 되나요? 되죠. 되죠. 처분 조건 걸고. 처분 조건으로. 네. 네. 거기서 근데 몇 프로인데 대편이 아시죠? 25%예요. 네, 네, 네. 75%를 무주택자한테 먼저 맞아요. 배정을 하고 남은 25%가 1주택자 처분 조건 걸고. 처분 조건으로. 네. 네. 두 세대 아... 포함입니다. 아이고. 네. 신세 <웃음> <웃음> <취임새> 좋고요. <웃음> 얘는 네. 얘는 어, 약7 7.5% 정도 되죠? 네. 네, 7.5세대 네. 정도. 네, 뭐 7세대 좀 네. 넘게. 그러면 7세대. 높읍니다. 아,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몇명천회차 들어올까? 저는 5,000명은 좋게 들어온다고 보죠. 이 5,000명이요. 네. 아마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1,000명, 4,000명. 1,000명은 이제 8 8호 이하 아니요. 여기 A 타입. 아, 이거 두 개에서 5,000명이 들어온다고요? 네. 가능한 음... 수준이죠. 음. 러면뭐 진짜 로또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음. 너무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2000명이라고 또 내려볼게요. 네. 그래도 때, 예. 예. 엄청난 거죠. 경쟁이 음.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쵸. 맞습니다. 어. 지금까지 광명 이제 재건축 단지가 지금까지 인기 많았는데 재건축 단지 이상으로 광명 이 구역이 청약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지금 예상하는 바는 음, 한 5천명 정도. 음. 어쨌든 이 단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를 기점으로 뭔가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훨씬 더 과열이 된다라고 어, 보입니다 보인다 네. 예상은 네 음, 알겠습니다 여기 중대형이 78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왜 빼냐면 한번 빼볼게요 일단 네 암산 좀 부탁드립니다 726세대에서 78을 네. 빼는 거죠 네 그쵸 648세대 감사합니다 네. 648개 중에 네 50%가 특별공급이죠 음...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네. 50%면 300 24세대. 네. 그럼 이게 음, 음. 일반 공급자에 대한 배정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한테 가고 네. 나머지 물량 맞아요. 이, 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네. 인 거죠. 네. 말이 이제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특별 공급에 324세대, 일반 공급에 한 24세대 정도가 이제 배분이 될 거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324세대가요. 네, 네. 이건 뭐 청기 누설인데 몇명 청하자 들어올까? 6,000명이 청하자 들어오잖아요. 네. 약 20대일 되는 거죠. 아. 아까 여기 100개하고 100개 AB에서 뭐 5,000명 예상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000이 천이... 아 얘는 따로 5,000이었고. 네. 합치면요. 아. 네. 아, 얘는... 아 만개이상이 들어오는 거구나. 네, 네그 말씀이신 돼요. 거죠. 맞습니다. 아. 5,000개를 좀 이제 높게 잡았잖아요. 뭐 네네. 2, 3천 개씩 잡아도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분들은 당첨되려면 60점 넘으셔야돼요 음... 음.. 그럼 또 이런 생각 하죠 나는 운이 좋으니까 추천물이 될거야 네, 맞아. 에이. 그렇게 하죠 에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가름마를 한번 타드려야죠 싸. 아, 네. 가르마가 뭐예요? 네. 아, 머리카르아넌 6종, <웃음> <웃음> 넌 6종 넌 아, 아, 그렇군요 네. 네. 미안해요. 이해 못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에이. 이 조명이 쪼개줘야되잖아요 근데 어디갈래? 어디갈래? 어디갈래? 아, 어디 갈래? 나머지 어디 갈래 <웃음> 6천명이? 6천 네. 네. 저는 이거란 얘기예요몇점이야 아, 아. 40점 이하 이하는? 네. 음, 이거 정말 진짜 그냥 내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예. 조금 과장해서 그냥 돈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예. 저가점자들저가점자들 그렇죠. 네. 음. 그럼 나머지 5구나8사 이런 것들은 음. 점수가 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다는 게뭐 60? 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네. 물론 이제 4, 타, 이 구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네. 60점 정도는 돼야 안정권으로 안정권. 내가 원하는 타입에당첨될수 있다 맞습니다 음. 맞아요? 네 어,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음. 뭐 낮아질 수도 있고 음. 네. 뭐 웬만하면 60점 있는 거니까. 안에 속할 것 같습니다 아그 안에서? 네 음. 네, 또 나오면 또 다루실거죠? 다루다뤄야죠 네, 네. 네, 그때는 분양가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네. 이때 분양가는요 9억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음... 84 기준으로 이제 8억 전후가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변수가 분양가군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분양가 상승 기조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음, 음. 우리 저희가 생각 예상하는 적정 분양가 정도로 나왔을 때이 네. 정도다 맞습니다 그억 이상으로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오게 되면 또 많이 판도가 달라지겠죠 네. 네. 여기서가 어총 분양세대 그러니까 총 입주세대 빼기 조합원수예요. 1000명 음. 그러니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임대세를 빼게 되면 한 800세대, 700세대 정도가 음. 나올 겁니다. 네, 일반 분양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 800세대 이런 걸체크하는 얘기예요. 아. 여기서도 빼면 600세대인데, 근데 어. 임대 세대 빼면 한 4, 500세대 되겠죠? 네, 네, 네. 데이 중에서는 600세대 정도가 음. 일반 분양 나올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8 9 단지에서는 꽤 많죠. 1,800세대 중에 한폐 1,500세대가 일반 분양 나올 것 같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한 단지가 통으로 그냥 그쵸. 분양하는 빈 땅이 분양하는 그런 네. 수준인데요. 그러면 음. 제가 대표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린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8구단지가있기 많을까요? 2459에 있기 많을까요? 8구단지요 맞아요. 음. 이제 재건축 단지가 네. 재개발 단지보다 더 상위 인프라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 음. 지금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1245는 재개발 네. 그리고 89는 재건축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부터도 뭔가 구획된 주공아파트가 음... 더 인기가 있었죠 음... 단지 노후화돼서 다시 짓는 것일 뿐 네네 네. 왜냐면 기존에도 이미 어느정도는 계획을 해놓고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10단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 만족, 먼저 분양을 하며 하고 8구단지가 후에 분양해요 네네 그럼 나 이거 기다렸다가 89단지 해야지 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16구역을 가장 먼저 분양했었어요 네네 그러면 나는 11구역, 12구역을 그냥 먹고 싶은데 음, 아니, 기다리는 이렇게? 거군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은 판단인가요, 아니면 옳은 판단일까요? 음,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항상 지금이에요. 네. 기다리면 똥됩니다. 아, 빨리. 조금 이제 덜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있고. 정확합니다. 예, 네, 그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음, 제가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웃음> <웃음> 진짜 아끼다 똥대니다는 편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가면 은 경쟁률이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많이 달라지죠. 네, 그렇군요. 네. 아, 혹시나, 네. 그 관리 처분 단계 것 중에, 네. 음, 그러면 나 서울에 당첨이 안 돼. 어, 근데 광명은 450점도 당첨된데. 네네. 450점 대 네네. 이사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기간을 왠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되나요? 경계에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애매하군요. 네. 2년 전에, 그 그러니까 이사했는데 2년이 안된 채로 분양할 수도 있고. 아... 네, 2년이 넘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아 저희가 좀만 더 영상 을 빨리 만들었어도 여러분 아, 이걸 그러게요. 좀만 더 빨리 보셨어도 한두 한 달만 빨리 한두달 빨리 봤어도 진짜 한도가 아.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서울에 어차피 40점대예요 3년 4년 지나도 50점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면 네네네 네, 네. 광명 이사 와요 네 이사 와서 어차피 서울 살아도 수도권 공공대지청에 되고요 광명에 이사 와도 수도권 공공대지청에 됩니다 음,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혹시나 뭐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 노려 될수 있다. 맞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입주가 많이 남았으면 싸고요. 네. 입주가 빠르면 비싸죠. 그러니까 입주가 임박하면은 비싸죠. 맞아, 임박하면 비싸죠. 맞아요. 임박하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정하면 나는 음, 언제까지 아들 애들, 애들 이제 학군 때문에 음... 직장 때문에 어, 한5년뒤 입주해도 돼. 그러면 이제. 이제 관리처분인가 단계인 것들 중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나 빨리빨리 입주해서 새 아파트 살고 싶어 라고 음. 하면 지금 더 직... 높은 프리미엄을 내고 내고 이제, 이제 15구역 같은 거 네네. 짓고 있거든요 에, 에. 이런 아, 입주권 사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얼룩 선생님이 잘하고 싶던 게 <웃음> <웃음>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좀 알려주고 싶으세요 네. 네. <웃음> 네. 끄셔도 돼요 여러분 끄셔도 돼요 자기 자랑입니다 네, <웃음> 자 광명 프로젝센트베르 라는 곳이 2020년 5월에 분양을 한 건가요? 네 분양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 경쟁률을 이제 쓰신 거죠? 네. 네, 얼마나 차이 나나요? 네. 아까 <웃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웃음> 우선은 네. 경쟁률이 네, 네. 3.93 대일인데 저는 4.15 대일을 예상했었고 오, 소름. 예, 8.4 대일 나왔는데 저는 9.3 대일, 음... 12 대일 나왔고 14 대일 예상. 네네. 8.35 대일, 10 대일 예상. 뭐이 정도면 뭐 여기서 차이점은 네, 네. 360제곱에서는 더 적게 나왔어요. 저는 좀더 높다고 판단했었고 아 예.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세대서 적고 그러면 은 네. 편차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네. 이제 순서는 맞았으니까 음 그거에 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아 그렇죠. 최저 경쟁률과 네네. 가점을 맞췄다 음 49타입은 46점 예상 네. 48점 2점 차이 음 54점 예상 50점 4점 차이 음 저는 3점 이내를 좋아하는데 아쉽죠 음 1점 차이 <웃음> 네. 이거는 적중 <웃음> 나쁘지 않다. 아, 예. 네. 좋죠. 네. 하나 더 볼게요. 아, 대박이다. <웃음> 그만해. <웃음> <웃음> 하나 더 보시죠. 네. 네네. 이게 가장 최근이거든요. 아, 시대. 그렇군요. 네. 프로젝트 포레나. 네네. 네네. 있었고, 네네. 보기 어렵게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뭐가 이게... 보기 어려워요? 아파트 2에서 지금 청약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면서 약간 뭔가 중간에 불협함이 화 있었어요. 아. 네.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넘어가는 과정.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레이아웃이나. 음. 그 중에 그냥 숫자를 네. 조금 애매하게 쓴것 같은 느낌. 아. 네, 전용 면적을 다 그대로 오픈시켰죠. 음. 너무 헷갈리죠. 음, 그러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네. 거는. 어쨌든. 이제 자랑 시작해야죠. 자랑 시작해야죠. 최적 경제는 74타입을 뽑았거든요. 9대1. 여기서도 보면 최적 경제를 뽑아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네, 네. 네 낮은 자점으로 당첨이 좀쉬웠다 구멍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45점 컷. 당첨 확률을 높였다. 그렇죠, 그렇죠? 높였다. 네. 그다음에 음. 다른 것들도 보시면 음. 16대 이상한 거 가장 높은 경쟁률. 음. 네, 물론 4 9제곱 이때 안 했어요. 공급 세대가 하나 세개뿐이거나안 아. 해요. 의미 네네.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음. 나머지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경쟁률을. 경쟁률, 적중률에 음, 맞췄다. 자랑을 했으니까 어떤 편익을 누리실 수 있는지. 그래도 이제 모집 공고 나오고 분양가 나오면 예, 예. 조금 더 딥한 예.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다. 음, 기대해줘도 예, 좋습니다. 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실시간 채팅 매주 이어지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